내가 주식을 하는 이유 내가 주식에 눈을 뜬 것은 아시는 분의 권유로 거금 1천만 원을 가지고 스캘핑을 시작했다. 내가 아시는 분은 몇년 동안 단타로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며 잘 나가시는 분이었다. 처음 몇번 거래는 수십만 원의 이익을 봤다. 하지만 1년이 흐르는 동안 어머님께서 1천만 원을 더 보태주시고 가지고 계시던 500만 원 상당의 주식마저 주셨다. 정확히 1년이 지난 후난 주식 매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유는 돈도 다 떨어졌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모니터를 많이 보다 보니 눈도 망가지고 허리도 착살났다. 당장 그만두고 3개월 동안 등산을 해서 다행스럽게도 건강이 좋아졌다. 3개월 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주식을 잘하는 것일까 생각을 하다 한 종목을 매수했다. 그리고는 1년에 10번 남짓 시세를 봤다. 컴퓨터로 본 것이 아니고 9시 뉴스 시세판으로 보았다. 물론 매매는 하지 않았지만 증권 방송을 보았다. 매일매일 경제 뉴스지와 뉴스 등으로 경제 상황을 익혔다. 약 5년이 지난 후에 하도 주식이 난리 친다길래 인터넷으로 주식 시세를 봤다. 손이 근질거려왔다 그것보다도 돈을 좀쓸 때가 있어서 좀 불리고 싶었다. 개인자금 1 천만원하고 누나도 1 천만원 투자한다길래 누나한테 돈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다짐을 받고 총 2천만원 가지고 3개월 동안 4번 정도 매매를 해서 12백만원을 벌여들었다. 누나 자금은 다 빼고 내 자금도 100만원 빼고 나머지는 다 인출했다. 벌은 자금 가지고 와이프랑 애들이랑 해외여행 시켜줬다. 너무너무 해주고 싶었던 일이었다. 이쯤 돼서는 궁금하다. 예전에 사두었던 주식은 어떻게 됐을까? 200% 이상 이득이 나있었다. 한때 300% 이상 오르기도 했는데 아직 실력이 모자르는가 아니면 5년동안 놓아두어서 귀찮아서 한다. 아니면 개미의 어쩔수 운명이었던지 그럭저럭 다불은 먹고 예탁금으로 놓아둔 상태였다. 그러던 올해 봄에 몇번 단타를 했지만 세번 정도 10% 정도씩 손해를 봤다. 그래도 이제 8년차 주식 중수인데 이런 장세는 내가 들어갈 장세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자제력을 가지고 전량 매도를 한후 예탁금을 0으로 만들었다. 그 후부터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수가 깨지더니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한달 전부터 다시 주식을 한다. 이젠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주식. 900세 200을 한다. 이제 흐름을 탄 것일까? 아직은 수익은 나지 않는다. 한 달마다 한 번씩 매달 중순경에 조금씩 2년 동안 매수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다시 3년 이상 보유를 하려고 한다. 오늘도 매수를 했다. 한달 기다리기가 솔직히 지겹다. 그래도 위안을 삼는다. 매수하기 전에 지수가 오르면 그래 언젠가는 떨어질 거야. 매수하기 전에 지수가 떨어지면 참 다행이다. 조금 더 기다리자 저만큼 손에 안본게 어디냐 라는 마음으로 한 달을 버틴다. 1년 동안 12번의 매수를 날짜를 지켜가며 할수 있을까? 참이 글을 쓴 이유는 잘난체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수익률도 자랑하기엔 창피한 수준이지만 전 지금 매달 1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1년 동안 1200만원이라는 돈을 꼬박꼬박 정해진 날짜에 매수를 할 겁니다. 전이 돈이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수익이 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에 1200만원이라는 돈은 아주 작은 일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1 0 0 0만원 이상을 보태주신 현명한 어머님이 계셨기에 저는 주식보다는 경제를 보는 눈이 생겼고 그 돈으로 인해 아마 10년 뒤쯤엔 웬만한 경제학자보다도 경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는 지식을 쌓게 될 것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배당금은 보너스일 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식의 수익률은 그저 내가 터득하게 될 경제 지식에 비해서는 그저 보너스일 뿐입니다. 주식시장은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투기적으로 이익을 보라고 만들어진 시장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아니 우리의 임무는요 그 상황에 적응하여 살아남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경제와 시장의 원리를 몸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지금 손실이 났다고 남한테 화내거나 술 마시거나 나쁜 생각 가지지 마세요. 당시에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식구들을 일본여행 보내주고 싶었는데 와이프가 환율이 너무 비싸다고 그 돈이면 다음에두 번은 다녀올 수 있다고 사양하네요. 올겨울에 그돈 가지고 애들하고 아내랑 장모님이랑 여행을 가야겠어요. 지금 처가 집에 가려고 합니다. 뭐 맛있는 게 해놓으셨을래나. 지나던 길에 희망이 없어지면 사람이 산다 안들 사는 게 아니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그 사람의 배고픔과 서름을 이해 못합니다. 어려운 시절, 정말 생각하기 싫은 과거였지만 30중반의 지방에서 모든 재산을 담보로 사업이란 것을 시작했다가 완전히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 거의 숨다시피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때는 꿈조차도 감히 생각할 엄두도 없었고 현실이란 자체가 눈뜨면 지옥과도 같은지라 용기가 없어 자살까진 못하고 그저 눈앞의 고통을 하루하루 잊어보고자 몸상에 가며 눈뜨면 술로 시작해서 거의 365를 술로 지탱하기를 수년 지속하다 보니 몸이 서서히 고장나서 없는 돈에 병원 갈 형편도 되지 못해 눈물로 밤을 지새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당신은 젊었으니 몰랐지요. 사업 실패로 나 자신을 잃고 가족과 주위의 모든 것을 잃고 나니 누가 돈을 빌려준다는 데도 없고 빌려줄 사람도 없어 이런 식으로 어렵게 구한 예일 현장에서 가장 싼 두평짜리 방에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서 해로운 술과 담배로 밥 대신에 연명하던 때가 엊그제 같군요. 쓰다보니 필요 없는 얘기가 살짝 나온 것 같습니다. 얼마나 주식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쳐서 쉬어야 할 때는 쉬셔야 합니다. 불확실하기만 하다면 가능성이 보일 때까지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가야 할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모두가 돈 벌러 왔다가 대부분 잃고만 나가는 이 시장은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항상 좌절과 서름과 파탄을 안겨주는 무서운 곳입니다. 쉬면서 천천히 여유롭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나마 자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쉬셔야 불행중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쉬어야 하는 시점에 저업으로 들어온 상황이 약간은 아이러니하지만 스윙과 단기투자로 합해봐야 2천정도 되는 자금있는 사람들에게야 약소하지만 내게는 전재산이었던 그 돈을 몇번 깡통차며 약 250여만원 남아있습니다. 이 돈은 그동안 어렵게 어렵게 모아왔던 마지막 차금이고 지금 시점에 전업을 시작한 동기이기도 합니다 퇴출을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전업으로 이 돈을 가지고 승부를 내지 못한다면 저 또한 자발적으로 지금의 님처럼 주식시장을 영원히 떠날 생각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가는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는 이곳 아마도 시장이 존재하는 한 사람만 달라질 뿐 메커니즘은 안 변하겠지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미래가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잘 설계하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식 실패담을 보고 주식에 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여유돈으로 주식을 시작하였지만 수익률이 원금 대비 마이너스 90%이다 미치기 일보 직전이다 내가 왜 주식을 접했을까 한탄도 해본다 하지만 영 시작한거 내 계좌가 마이너스 100%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루하루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을 통한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우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다. 무지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내 인생의 큰 경험을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 하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무지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배울 것이다. 몸금이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리더라도 좋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나는 많을 것을 배우고 느끼면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런 경험과 지식은 결국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걸 믿기 때문이다. 결국에 나는 여기서 지금의 실패와 절망을 아주 큰 경험이고 내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혼자 속이 많이 상했다. 나는 내 이런 상황에 대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너무도 절실했다. 그래서 나는 가족을 찾았다. 이런 나의 속상함을 들어줘야 마음속 부담을 떨쳐버리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만 같아서이다. 주말에 가족에게 얘기했다. 적은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두 놀란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가족의 반응은 너무나도 나에게 큰 힘을 주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혼자 맘 고생이 많았다면서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눈물이 났다. 이제 맘도 편하고 하루에 10만원이라도 좋다. 손실만 안 보면 나 자신은 만족한다. 나는 이미 마음을 비웠다. 원금의 돈을 회복하는 날이 올 수도 있고 허공에 날려버릴 수도 있다. 나에게는 이미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만은 정말 편하다. 내가 모두 돈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그 돈은 몇년 동안 내가 열심히 산다면 또벌수 있기 때문이다. 실패를 경험해야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기에 오늘도 힘낼 것이다.